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것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단축키를 잘 써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쓰느냐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컨트롤 D 입니다 컨트롤 D 단축키는요 복제라고 하는 단축키 인데요 뭐 미묘하게 어렵기도 하면서도 잘 몰랐던 단축키이기도 합니다 자이 컨트롤 D 단축키를 활용하시면요 좀 정말 파워포인트 만드는 실력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이지쌤과 함께 컨트롤 D 단축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D 단축키는요. 다른 단축키와 는 조금 다른 단축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일단 도형 하나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흰색 도형을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흰색 도형 개체를요 오른쪽으로 하나를 더 복사를 하려면 보통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게 정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복사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던지요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복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같은 간격으로 네개를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Ctrl C Ctrl V를 네번 눌러서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한 번거로워 지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복제 단축키를 쓸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는데요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다수의 개체를 복사하고 싶을 때 쓰는 단축키를 바로 컨트롤 d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d 어떻게 하는지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개체를 선택하신 뒤에 컨트롤 d를 톡 눌러줍니다 컨트롤 d 톡 이렇게 톡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이렇게 뜨게 되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은요 컨트롤 D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시하시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D 톡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마우스나 키보드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 도형을 마우스로 끌어서 수평되는 곳에다가 놓겠습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또한번 눌러주게 되면 내가 방금 전에 설정했었던 간격으로 복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는 걸 복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다 아래쪽으로 8개만 더 만들어줄게요. 자 컨트롤 D 눌렀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마우스로 끌어서 통 놓은 뒤에 한번더톡 누르면 총 12개의 개체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복사하는 걸 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배운 이 복제라고 하는 이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현재 제가 방금 만든 개체가 있어요 도형과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로 이루어진 개체인데요 자 이게 지금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만든 상태에서 내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총 8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8개로 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Ctrl D를 한번 톡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하나가 생성되죠 그리고 이것을 수평되게 놓고요 그 다음 Ctrl D를 두 번을 연속을 누르면 총 4개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총 8개라고 했잖아요 아래쪽으로 굳이 복제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D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대로 수직 수평 복사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컨트롤 D만을 활용해서 해봤었는데 컨트롤 쉬프트라고 하는 단축키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참고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나중에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총 8개를 만들었고요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이런 아이콘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은 상태이다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올라오기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상태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또 복제를 해볼게요 Ctrl 컨트롤 D Ctrl 컨트롤 D 아래쪽으로 Ctrl Shift 키누른채 복사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떤가요?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복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왼쪽 상단에 있는 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개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고 라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로봇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로봇 아이콘을 여기 화면에 꽉 채워볼게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 상단에다가 아이콘을 하나 두시고요 자 컨트롤 D 눌렀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놓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연타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꽉찬 로봇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이제 아래쪽으로도 채워줘야 되니까 전체 다 선택 후에 컨트롤 D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수직 수평되게 꼭!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로봇을 꽉 채워줬어요 자 이렇게 만든 뒤에 내가 원하는 곳에만 로봇을 남겨둬도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인포그래픽 형태의 PPT를 만들고 싶거나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트롤 D이다 어떤가요? 컨트롤 D 복제 단축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이 실습 자료는 제가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실습해보시고 연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